Thank you.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먼저 매번 제 영상을 봐주시고 여러가지 의견과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시청자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도 어느 날 여러 시청자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던 중에 이러한 질문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약을 복용 중입니다 콜레스테롤 약이나 간약을 먹고 있습니다 임신을 계획 중인데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저탄고지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꼭 시도하시기 전에 키토전문병원의 전문의와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러한 저탄수화물 보지방 다이어트를 알고 계시고 실제로 실천하시는 병원이 어디 어디에 있을까 정리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처럼 특별한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저탄고지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만 당뇨약, 특히 제1형 당뇨이신 분들,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 그리고 기타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 및 진찰을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탄소물고지방 식욕법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이러한 시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현상들과 복용하고 계시는 약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올지 알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저탄수화물고지방식이요법을 연구하고 실제 치료활동에 적용하고 계시는 여러 의사분들의 위치와 병원명을 알려드립니다. 이 리스트는 제가 저탄수화물고지방식이협회에 소속된 의사 리스트를 조사해서 정리한 결과구요 여기에는 2016년 MBC 지방의 누명에도 나오셨던 송지연 이영훈 원장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그런 협회입니다 관련된 정보를 정리한 파일을 아래 본문에 링크를 달아 둘테니깐요 엑셀로 된 정보를 다운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항목들을 진찰받으실 수 있고 전화번호까지 정리해놨으니까요. 참고해서 근처 가까운 병원에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정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그리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건강해지실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싶으시다면, 근처 저탄수화물고지방 기토병원에서 상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건강하려고 노력한 만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심있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요즘 일교차가 심하지만 모든 분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는 행복한 가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